저거 봐! 저 씨..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너, 철스장. 야! 예! 철스장! 어, 누구세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야코스나 우리 재밌는 게임 하나 할래? 지금부터 끝말일게 할 거야, 끝말일게. 알았지? 응, 음, 오빠. 음. 자, 나 부탁한다. 너 정신차이라고? 정신자 신으로 생각난 단어 대면 돼. 아줌마 마그네슘 <웃음> 오 어? 오빠 슘 없지 하하 <웃음> 없지 슘, 슘. 숨오 숨바꼭질 어? 응. 뭐야 오빠 그게 응. 이 유치해 숨바꼭질에서 숨바꼭질이지 어어 무슨 소리지? 어? 무슨 소리야? 우와! 차 진짜 멋있다! 쟤 뭐야? 오... 야, 머리 색깔 봐 진짜 멋있는데. 오, 쟤 뭐야? 오빠, 오빠! <웃음> 다시! 내 네, 남자친구야, 오빠. 뭐? 남자친구? 너 언제 남자친구 만났어? 어? 너 유치원에서 공부 안 하고, 선생님 만나 듣고, 너 남자친구 생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쟤 오빠 사실. 미국에서 왔대. 진짜 멋있네요. 쟤 머리 색깔 봐. 옷 이.. 이상한데 쟤? 완전 날라라같이 생겼는데 쟤? 쟤가 나 좋아한다고 그랬다. 놀라봐. 놀라봐. 너 오빠 말잘 들어. 너쟤 얼마나 봤다고 쟤를 벗어 남자친구로 사귀는 거야. 안 돼. 너 그런 말 넘어가면 안 돼. 왜! 우리 오빠인데! 우리 오빠는 나고! 아니! 내 오빠.. 그러니까 내 오빠가 나라고! 제쟤 생긴 거봐제 다크 플레임바스도 아니고 제 이상하단 말이야!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야 코스나 제 생긴 거 봐! 야제 날라리 같은데... 오빠! 오빠보다 훨씬 잘생겼거든? 오빠보다 코도 잡고 뭐? 너 지금 내코 얘기한 거야! 너 진짜 내코 얘기한 거 진짜? 오빠 진짜 화난다! 화난다! 화난다! 진짜 너 혼나! 혼나! 혼나! 됐어 오빠! 야 코순아! 야 코순아! 또 그러면 안 돼! 코순아! 에이! 아무리 봐도 쟤 이상한 걸? 안 되겠어! 우리 코순이! 내 동생 내가 지켜야겠어! 어! 차이수장 오빠 오셨어요? 어! 아이, 코순아! 아이차보이지네가 좋아하는 캔디바 아이스크림 톤이야내차 탈래? 어! 오빠! 너무 좋아요! 어디 어 간다고? 버스터 리이트가 들어가려고? 쟤네들 어? 어디 가는 거지? 어디 어? 어? 고수나! 고수나! 아, 어떡해! 어? 이거 뭐지? 예. 어, 지갑이잖아! 어? 이거 제차이스장개거 아니야? 여기 잠깐만 여기 이름 표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잠깐만! 장천수! 하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장춘수야찰스장이장춘수래 <웃음> <웃음> 본명 진짜 웃긴다 <웃음> 아 잠깐만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우리 우리 코순이 코순을 위해서 내가 이 사실 알려줘야 돼 코순 어디 니 오빠가 지금 갈게 코순아 기다려 코순아 코순아 어디 있는 거야 아오 어? 제일 저기 있다. 아.. 아 힘들어.. 아, 쟤네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어? 여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참깨위고팬도별 상추, 즈피지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맥드어 뭐야 근데 제... 여기서 아이스크림 선물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어, 오빠 내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맛있게 먹어. 아 오빠. 아, 아, 아. 어. 잠깐만 이거 뭐지? 어, 오빠 이 반지 뭐예요? 오 어, 반지. 에 오다가 하나 주웠어아 오빠 너무 멋있어요. 에코스나 <웃음> 아, 좀 조용히 좀 해줄래? 어, 오빠 왜 그러세요? <웃음> 인형은 <웃음> 말하는 거 아니거든. 아뭐 먼저 제 정신 못 차린 거봐 제제 아우 제 코스인 제 봐라 제 봐라 뭐 인형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다 하고 다니네 제어 그러잖아 얘네들 어디 갔지 얘들아 어디 갔니 코스나 코스나 오라 쟤네들 저기 있었네 어 근데 마트에 왜온 거지 얘들. 무슨 또 꿍꿍이야 뭐라고 하는 거야 이 답답해 진짜 채스 자고 오빠 이렇게 멋진 뷔페 데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웃음> 나는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어 오늘 뷔페 좋아하니? 예 오빠 너무 좋았어요 코스라 잘 들어 난 로또 일등이 되면 너한테 안줄 거야 어, 오빠 왜 저한테 안 주시는데요? 어차피 난네 거니까! 으으! <목소리> <목소리> 잘 쓰지 <쓰자>, 오빠! 멋있어! 으 왜? 뭐라고? 난네 거니까? 어디서 저런 멘트만 저... 어우! 제쟤 쟤! 환장온거봐쟤 쟤, 쟤, 쟤! 어떡하니 어떻게 제? 아니 마트 시시코너 와가지고 그걸 부페라고? 이라 진짜! 에휴. 고순아, 같이 가! 어우, 얘네들은 또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진짜. 어 어디는, 어, 저기 있다. 어, 여기 놀이동산인데? 와, 아주 선수구만, 선수야. 와, 여자들이 좋아하는 데만 골라다녀, 쟤, 진짜. 아우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궁금해 죽겠네, 진짜. 아 저... 어! 아아 잠깐만! 어어배아배아어급급 아! 아! 배아배아가가가가가 어, 어, 여기! 집, 집, 집. 어, 어, 어. 찰스 장 오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노래터을통째로다 빌렸다고? 코스나 <웃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일단 꽃 받아. <웃음> 그리고 너에게 또줄게 있어 코스나. 자. <웃음> <웃음> 어, 오빠 이게 뭐야? 왜 나한테 물을 뿌려? <웃음> 왜 이렇게 화를 내니? 꽃에 물 주는 것뿐인데 진짜! 아주 난리 난리 쟤쟤 차인다, 진짜. 어? 아 진짜? 아정난 난리 났어 제 코순이 제 정신 못 차린다 진짜 어? 제또 어디가 제 어디가? 아 진짜 코순아 진짜 또 어떻게 할라고 그래 코순아 근데 야제 진짜 능력 있다 이큰놀이동산를다 빌렸어? 와어 뭐야 이거 오늘은 휴일입니다. 와, 쟤 진짜 사기꾼이다. 쟤 진짜 야 싫은 나를 이용해가지고 뭐? 내가 널 위해 놀이동산을 다 빌렸어. 우 와, 쟤 진짜 웃긴다. 야, 코순아, 불러봐. 코순아, 오빠가 사실을 얘기해줄게, 코순아. 야, 코순아. 아, 빨리 코순이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돼. 걔 이상해, 진짜. 아, 아빠 다녀왔습니다. <웃음> 코순아, 여깄니? 똑똑, 여기있어 코순아! 코순아! 아, 오빠 왔어? 너, 어디 갔다 왔어, 오늘? 어, 나. <웃음> 우리 찰스장 오빠랑. 아이스크림도 먹고, 뷔페도 먹고, 놀이동산도 갔다 왔다, 오빠. 으휴, 찰스장이 보고 있네.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진짜, 이거. 이... 이름이 찰쌩이나장춘순인데 이거 얘기를 해줘야되라 진짜 촌스러워가지고 이거 아 진짜 <웃음> 코순아 저기 그그 그 니네 오빠 그 찰쌩가 본가 하는 오빠 있잖아 어 찰쌩 오빠 사실 걔 이름 저기 찰쌩 아니라 춘수야 장춘수 <웃음> 나 무슨 소리야 오빠 우리 찰쌩 오빠한테 아걔 이름이 장춘순하고아 대까비 오빠 그리고 너, 너너 코스리 잘 들어. 네가 오늘 갔다 왔던데 있지. 그리고 부페라고 했던데는 너 마트 시식 코너고. 그 놀이동산은 그거 오늘 저기 쉬는 날인데. 그네 오빠가 뭐다 빌렸다고 그 말했지. 너걔 이상해. 다 거짓말 치는 거 같다고. 오빠 <놀람> <놀람> 됐어. 오빠랑 안 놀아. 나도 이뻐져야 되거든. 오빠 나가서 놀던가 뭐 한다고 해. 아 진짜 속상해 진짜. 제 <놀람> 어떡하지 제 진짜 안 되겠어. 내가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와야겠어 너!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응 알았어 오빠 아제금 큰일 났다 안 되겠어 어 여기 어디지? 어, 어제 어 왔던 데 같은데? 어? 어? 저기 내가 좋아하는 거기 맥흥네 어? 어 뭐야? 어? 저 나쁜 녀석 지금 다른 여자애랑 또 작업 걸고 있지 저거 저거 봐, 내 철을 줄 알았더니까. 음, 나코화났어 음, 범인은 한번 왔던 자리에 또 오는 법. 음, 저거 봐, 여기 너를 위해 준비했어 부페집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꼬시고 있구만. 장천수 가만두지 않겠다. 당연히 여기 있겠지. 하하하하. <웃음> 저거 <웃음> 봐! 저 씨..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너 찰스장 야! 찰스장! 허! 어, 누구세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 너코순이라고 알지? 에? 어?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내 코를 잘 봐! 나코순이 오빠 코뽕이야! 내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네 차에서 지갑을 주었거든? 자! 어때? 그리고 네 이름! 장츠추어이너 우리 코수리한테 진짜 마음에 상처만 주고 너 다시는 우리 코수리 앞에 나타나지말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안 할게요. 그런데 형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저기 얼굴에 뭐가 묻으셨는데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잘생긴? 야야 야, 야! 일로 와봐 일로와 일로와 일로 와.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야? 진짜 약간 설렜네 어쨌든 너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았어? 예 알았어요 에이, 진짜 제가 죄송해서 우리 코순이 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코순이가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좀 돌려주세요 뭔데 접 봐봐 아이스오빠게으 진짜 화난다 너 그리고 너 장춘수 잘 들어 다시 한번코 수리 앞에 나타났다 하는 이코내 네 코로 만들어 주겠어 아아 싫어 싫어 꼬부코어이이 말이 그렇게 심한 얘기인가 저기 꼬마 아가씨 제 코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그렇게 심한 얘기인가요 심하게 죄송합니다, 고마가씨 코스나 코스나 너에게 아주 깊은 소식을 가지고 왔 아, 니다 제한테는 슬픈 소식이 있구나. 어쨌든 코스이 코스나 여기 있니? 어, 코스나! 어, 오빠 왔어? 너 근데 왜안읽던 책을 읽어? 어. 어, 이제부터 나 신부 수업 하려고 형모양저다학자식한 어, 여자가 될 거야 오빠 아이고 진짜 진짜 너그 장추 아니다 차일스 이 너랑 헤어지제 뭐? 무슨 소리 야 오빠 왜 내가 뭐가 마음에안 된대 내 얼굴이? 아니면 내 코가? 이거 다 엄마 아빠 때문이 진짜 아, 아 그게 아니고 진짜 철수장이 미안하다고 이유는 얘기 안 하고 네가 줬던 편지 자 이거 주더라 어? 어? 진짜네. 어 어떡해 철수장 오빠가 왜 나랑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오빠 이럴 줄 알았어 오빠 야 코순아 야 코순아 코순아 <놀람> 코순이가 우는 건 마음 아프지만 어쨌든 난코스린를 지켰다! 와! 유후!